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티아 국민이 사랑했고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란츠 요셉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1830년에 비엔나에 있는 쉼브룬 공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오스티아 제국 페르디난드 황제의 동생으로 황제 서열 1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왕제는 자녀가 없었기에 조카였던 프란츠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궁 안팎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대요. 프란츠 요셉의 어머니는 바이에른의 소피 공주였어요. 어머니 소피 대공비는 첫아들 프란츠 요셉이 언젠가는 황제가 될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황제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1848년 비엔나에서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으로 당시의 황제 페르디난드는 황위에서 물러납니다. 황제의 동생이었던 프란츠 요셉의 아버지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했어요. 아들을 황제로 만들고 싶었던 소피 대공비는 남편을 설득해서 젊은 피가 황위에 올라가야 한다며 아들 프란츠 요셉이 18살에 황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던 프란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황제로 불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대 권위와도 마찬가지인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군을 용서할 수 없다며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황제가 된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았답니다. 황위에 오른 지 5년 뒤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미한 상처로 위험을 피한 그는 목숨을 구해준 정육점 주인을 귀족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프란트 요셉 황제의 동생 막스밀리아는 하나님께서 구해준 황제를 위한 성당을 짓자며 모금운동을 벌여요. 시민의 호응 속에 많은 돈이 모이고 비엔나에 있는 보티브 교회가 세워집니다. 프란츠 요셉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황제 어머니 소피 대공비는 조카인 헬레나 공주를 마음에 두었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짤즈부르크에 있는 바디슐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에는 헬레네의 여동생 엘리자벳 공주도 함께 왔습니다. 황제는 정숙했던 헬레네 공주가 아닌 자유스럽고 거침없었던 동생 엘리자벳 공주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황제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벳 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신부가 독일 마이에른을 떠나 황제가 보내준 배를 타고 도나우강을 따라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유럽 제일의 미녀였던 신부 엘리자벳 공주를 구경하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결혼식은 비엔나의 아우구스티나 성당에서 열렸답니다. 그 당시 혁명의 후유증으로 군대가 혼란했던 시기에 이 결혼식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대이벤트였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황제는 3년 후 1857년 크리스마스 때 중대 발표를 합니다. 비엔나의 성벽을 없애고 그 자리에 환상도로인 링거리를 만들겠다고요. 링거리 주변에는 국립오페라 극장,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신황공, 국회의사당, 시청사 등이 세워졌어요. 오스야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많은 돈이 필요했던 프란치 요셉 황제는 유대인들이 링거리 주변에 건물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링거리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립공원도 세워져요. 콘서트를 들을 수 있는 음악 악구의 건물도 건축됩니다. 황제는 가끔씩 링거리를 거닐면서 산책도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황제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답니다. 국민들은 이런 황제를 무척이나 사랑했답니다. 펜지요셉 황제는 68년의 제1기간 중에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부분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솔페리노 전쟁에서 이틀이에게 패한 후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잃고 큐니크레츠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한 후 독일 맹주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일으킨 마지막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 전쟁에서도 역시 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고 자신이 세웠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국도 그 막을 내립니다. 국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프란츠 요셉 황제는 당시에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 인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행했던 가족사와 성실했던 삶 때문일 거예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던 엘리자베트 황비는 남편을 홀로 두고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냅니다. 엘리자베트 황비는 1898년 스위스 지네바에서 무정부 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첫째 딸 소피는 어렸을 때 요절합니다. 아들 루돌프 황태자는 마이얼링에서 자살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황태자가 된 조카 페르디난드는 사라에보에서 총탄에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지요. 그의 동생 막스밀리아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황제로 갔다가 혁명군에 의해 총살을 당합니다. 프란치 요셉 황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며 나는 이 나라의 제1의 공무원이다 라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4시면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궁전을 꾸미기는커녕 가족사진으로 대신하는 가족적이고 수수한 황제였어요. 그는 한번 방문한 사람은 잊지 않을 정도로 비상함이 있었답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만날 때는 이름과 직위를 정확히 불러서 부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1916년 쉠프른 공전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그가 죽은 지 2년 후인 1918년 650년의 합스부르크 왕과도 끝이 납니다. 현재 프란치 요셉 황제는 그의 북인이었던 엘리자벳 황비와 아들 루돌프 황태자 사이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가 묻혀있는 황실 영묘는 비엔나 구시가지에 있는 카푸치노 교회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랍니다.